일본에는 팔지 않습니다. <웃음> 왜? 왜안 팔까요? 그들의, 그들의 건강이 <웃음> 좋아지거나 수명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들의 건강 그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댓글을 눌러주시면 잊니다 저는 처음에 이분이 이걸 써놓고 가셨는데 이걸 보고 아요 덕분에 목과 어깨가 <웃음> 아팠습니다. <다시> 뭐, 뭐지? <웃음> 아, 그러니까. 바이... 덕분에는 제목 제목 예 그니까 아, 아. 아 이게 제목 이었구나 네. 이게 제목은 좀 굵은 무지로 써줘야 되는데 나름 조금 그래서, 굵게 쓰셨어 네. 그래서 <웃음> 처음에 잠깐 무지 라고 뭐지? 다시 한번 봤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목까? 원래 목과 어깨가 아팠는데 음.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된 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목과 어깨는 힐링 입니다 그렇죠 힐링 에게 고마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자다가 숨을 잘못 쉬면 숨을 억지로 쉬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깨, 아, 자꾸 여기 긴장, 일자하면서 여기가 계속 등 어깨가 목고 어깨가 뭉쳐요. 계속 긴장하고 아, 그러겠네요. 아, 아, 이 흉곽이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안 들어오니까 안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오니까. 막 근기를 빨아들려고. 그리고 나, 음, 나 음, 그거 잠깐 음, 따라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밤새. 아, 그러고 아, 있으니까 아,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녀동안에 그,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오히려 더 상태가 더 악화돼요. 긴장 상태로. 음. 그래서 호흡이 편안해지고 목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도 편안해집니다. 목,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보면 호흡의 문제가 많아요. 호흡의 문제는 목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가 편안해지려면 응. 호흡을 잘하고 목을 편안하게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응. 좋아집니다. 응. 사실 목 어깨 힘들면 응. 엄청 사는 게또 괴롭습니다. 그럼요. 할 때마다 여기가 막, 여기에 그 누가 그런 편안해, 누가 하나 여기 하나 얹어 있는 거예 저도 옛날에 어... 그 베개를 잘못 빼갖고 이게 목이 불편할 때는 늘 양쪽 어깨에 동작이시 한채 앉아 있는 거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는 동안에 그걸 다 회복을 시켜주려고. 그렇죠.는 맞는 베개, 음. 나에게 딱 맞는 베개를 써야 된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 음. <웃음> 어 제발 어무데 가서 좀답좀참지 마세요. 예. 베개가 뭐 어떤 분은 뭐 100개가 있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고객이. 아, 그 저기 의사? 예. 작에 아, 오셨던 의사 선생님께서 아. 100개를 샀는데 맞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다 의사 뚝뚝한 줄 알더니. 아니 0개를 나한테 맞추면 되지. <웃음> <웃음> 몰라서. 네. 이게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잘안 되는 것같아요네 맞아요. 고정관념이라는게참 그 네. 무서워요. 무서운 거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자! 눌러야 된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 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아유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12 0222 감사합니다.